해당 영상과 채널은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 3. 안녕하십니까 3분 리뷰 김춘식 입니다 오늘 첫 3분 리뷰 영상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말 딱 3분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포지오 릴립 아이패드 케이스입니다 일단 해당 제품은 제가 정~~말 찾아보고 고심하고 결정장애를 극복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더군다나 아이패드 케이스는 첫 구매이므로 이점 확인하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제품의 설명을 드리자면 애플펜슬도 함께 보호 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겉면은 인조가죽을 이용하였습니다 스마트 커버 기능으로 커버를 닫으면 슬림모드 전환은 물론 멀티 앵글 스탠드로 65도 앵글과 10도 앵글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음, 상세정보에 다 적혀있어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플펜슬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다는 점인데요 충전까지 당연히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애플펜슬 수납공간의 단점은 펜슬을 넣는건 쉽지만 빼기가 힘들고 그와 더불어 크기와 무게가 커졌습니다 대신 펜슬 수납공간만큼 늘어난 길이의 측면보호, 볼륨 키캡 보호 기능 또한 추가되어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볼륨 키캡은 생각보다 이질감 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F펜슬이 아직 없으시거나 구매 혹은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분들에게도 해당 수납공간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손잡이로 이용하셔도 좋... 이 케이스는 하드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호 목적으로도 활용성에도 적당히 중립적입니다. 초반에 제 아이패드 프로 산지 일주일도안 돼서 휘었다는 걸 보여드렸었는데요. 해당 케이스는 착용한지 한 달이 지나도 매일 들고 다니는데 아직 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드 보호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좌우 아니 상하... 대체 어디라고 해야 되... 충전 포트 전원 버튼들이 있는 각 스피커 부분의 보호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는 없어지면 허전할 것 같은 애플이 튀어나온 누나카톡키의 보호도 자행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커버 안쪽인 패드와 맞닿는 부분은 극세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말로 부드러운 재질로 잘 되어 있어서 만지면 기분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혹시 모를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 패드에 입히는 기스 또한 방지해줄 것 같습니다. 패드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될 스탠드 기능을 보겠습니다. 스탠드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5도 앵글과 3 0도 앵글이 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물론 당연한 거라 생각하여 장점에 넣을 생각은 없고요. 단점만 말하겠습니다. 아까 아이패드와 닿는 면이 극세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극세사면 쪽으로 스탠드를 사용해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기름이나 먼지 등이 잘쓸려 묻어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걸레나 행주로 사용해도 정말 잘 닦일 것 같... 가... 덕분에 2, 3일에 한번 화면에 기름을 닦아줘야 되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스탠드를 사용하게 되면 극세사면 쪽이 금방 더러워지게 됩니다. 가격은 12.9인치라 4만원대인데 너무 빨리 더러워져서 마음이 아프네요. 마지막으로 하드 케이스라 뒷면 쪽이 매우 딱딱해 끼울 때 기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를 주문하신 분들에게 도움되는 케이스 착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감사합니다. 자, 아이패드를. 3분 끝!